제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. 취디가 네. 섭외가 와가지고 아. <웃음> 나간 거고. 네. 저는 그냥 그 취지가 좋아가지고. 실제로도 정말 음. 취지는 좋거든요. 그 덕에 오셨다니까 전더 좋은데. <웃음> <웃음>